이렇게만 아닌 거야 온라인 수업 너무 싫어. <웃음> 어? 뭐야? 한창 숙제 하고 있는데 아, 뭐야? 요즘 이상한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날라와. 안 되겠다. 오늘 당장 메일을 정리해야겠어. 어, 어... 이것도 지우고 저것 응? 이게 뭐지? 행운의 편지? 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가? 궁금하네! 한번 열어봐야지!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었고 지금은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을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미신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첫 번째, 길가다 똥을 밟을 것이고 두 번째, 길에서 똥을 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가 4일 안에 꼭 떠나야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장난이라 생각 마시고 명심하십시오. 4일 뭐야, 행운의 편지라면서 저주가 섞여있네? 자, 장난이겠지? 어, 언제 보낸 거지? 어, 이틀 전에 보낸 거네? 그, 럼 오늘이 3일째, 앞으로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헤이, <웃음> 뭐 별일 있겠어. 하하, <웃음> 그, 래도 혹시 모르니까 삭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하. <웃음> 딸, 아들, 내려와서 케이크 먹어. 어? 케이크? 아, 지금 내려가요. 에이 뭐, 장난이겠지. 신경쓰지 말자. 우와, 진짜 완전 맛있다. 빨리 와. 아, 어, 진짜 케이크네? 엄마, 케이크 어디서 났어요 음? 아까 장보러 나갔다가 요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서 이벤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싶어서 갔는데 빵을 사면 제비뽑기를 할수 있고 거기서 나온 상품을 준다고 하길래 빵 하나 사고 뽑았더니 아니 글쎄 이등 케이크 당첨된 거 있지? 뭐, 이런 행운이 음 케이크 너무 맛있어 <웃음> 그러게 갑자기 이런 행운이 찾아오네 <웃음> 요루야 무슨 일 있어? 케이크 입에 안 맞아? 어, 어, 어, 아, 아, 아니에요 음, 음, 케이크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입에 안 맞는 게 어딨냐? 어? 아쉽다 아이, 네가 별로 안 맛있었으면 내가 다 먹는 건데 음, 음, 음. 오빠가 뭘로 어? 엄마 나 이거 케이크 밖에 가져가서 먹어도 돼요? 음 그럼 음. 어? 아휴 어? 내 동생이지만 정말 피곤하다니까 케이크를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야 왜? 난뭘 먹으라고 후 <놀람> 미안해 으어? <놀람> 얘가 어디 아픈가? 평소 때 요르르라면 시끄러! 이 돼지야! 나가!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어 기분 나쁘게? 그게 있지... 어? 오빠, 있잖아 행운의 편지라고 알아? 어? 해, 해, 행운의 편지? 그게 뭔데?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사일 안에... 그 편지를 일곱 명한테 꼭 보내야 한대.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던데. 하, 너 아직 애구나 그런 걸 믿게? 아이 요루야 그런 건다 뻥이야. 그런 걸 믿으면 나 재민이에요. 저는 재민이라고요.라고 인정하는 거라고. 아이 진짜. 아 요루를 고작 그런 거에 나가서 계속 시무룩캐져 있던 거구나. 아 완전웃겨. 아 내가. 아, 발 넌의 요루루, 재 하긴, 내가 왜 그런가 신경 써야 돼. 맞아, 헛소문이고, 미신이야, 미신. 됐다. 그냥 케이크만 먹어야지. 음, 맛있겠다. 아, 아. 나도 한 입만. 이 옷이 제일 괜찮다. <웃음> 아, 마지막으로, 내 소중한 선거울의 거니, 전내 예쁜 얼굴을 확인해볼까? <웃음> 음, 역시, 여로 봐도, 일로 봐도, 너무 예쁘네. 이것도 들고 나가야지. <웃음> 어? 어? 아! 아! 내, 내, 내 선거울! 어, 어디서? 어, 설마, 행운의 편지? 행운의 편지의 경고인가? 아... 이럴... 본명한테 보자기 뭐 이제 한명한테만 더 보내면 된다 잘더자 보자기 전.. 소품 음... 다 보냈다 어? 어? 뭐? 소리질러! 놀랬잖아! 너 설마 속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낸 건 아니겠지? 행운의 편지? 결국 잠민이는 어쩔 수 없구만! 잠민이래요! 잠민이래요! 오빠도 언젠간 행운의 편지 받고 말걸? 참나... 난 나간다! 잠민이래요 잠민이래요 수진해서 잠민이야 얼굴은 제 미니가 아닌데 말야 아이 뭐야 나한테 메일이 왔네 누가 보낸 거지 아행운의 편지 아냐 <웃음> 네. 요로는 나한테 복수한다고 이거 보낸 거야 <웃음> 귀엽긴 한번 봐볼까 아유 달갛다 삭제 이런 걸 누가 믿는다고 코코로핑 빵빵빵. 다녀왔습니다 응? 야요루루아 깜짝이야! 왜 불러! 아니, 내가 너같은 잼민인줄 알아? 그런걸 보냈긴 해 뭔소리야 갑자기? 아니 나그 행운의 편지 아니, 나한테도 보냈더래 <웃음> 참나 응? 내가? 모른척하긴 해! <웃음> 아니 나는 오빠 이메일도 오빠 핸드폰 번호도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오빠한테 보내? 에이? 어, 참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지. 응, 알겠다. 이 오빠가 졌다 졌어. 하지만 난 그런 미신 같은 거안 믿는단다. 어서 들어가. <웃음> 아이 이 녀석 연기 실력 많이 늘었네. 아, 아닌척 하긴해. 근데 진짜 아닌가? 어, 어 늦었다. 어, 여파가 하고 축구 하는 날인데, 어, 큰일 났어. 자, 자, 자. 늦었다. 어, 늦었다. 어, 늦었다. 으으에이으으 어, 어. 에이, 에이 뭐야? 으이으빠 에이 죽겠는데? 아이 개똥을 으으네으으찝찝 아, 으으으으아으으으으으으으으뭐 진짜. 진짜. 어? 잘못 먹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어? 안돼. 아, 있었다. 어? 이건 설마 행운의 편지? 어, 그 일났어. 빨리 집에 가서 편지를 써야 돼. 야야, 뭘 그렇게 급하게 메일을 쓰고 있어? 아빠 빨리! 말 걸지 마세요! <웃음> 우리 가족들은 참 순진하다니까 이번에는 누구한테 보내볼까? 행운의 편지를 <웃음>